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은 로또 1054회 화요일 방송 회기 분석입니다. 지난 2차에는 이렇게 나왔죠? 원본이 이랬는데요. 여기에서 헌터가 4, 18, 20, 45를 뽑았는데 여기선서는 45가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헌터가 뽑는 회귀분석 자료가 2개에서 5개 정도 출하고 있죠. 물론 가끔 전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가끔 있고요. 거의 2개에서 5개 정도 출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2차 자료 보겠습니다. 1054회 유튜브 방송은요. 어, 지난주 토요일날 복귀 방송을 했고요. 어, 월요일은 약수 또는 제수 총정리했습니다. 규칙수였죠? 규칙수. 어, 오늘은 어, 회귀 분석자료, 회귀 분석자료에서 고정수 찾기입니다. 자료 보기 전에 함께 찾아봅시다 하는 자료. 어, 지난 회차에 이게 하나가 오류가 났죠. 이거하고 아, 목요일 거하고 자료 두 개가 오류가 났었는데 그중에 하나입니다. 어, 이게 주기 분석 자료인데요. 어, 이렇게 지금 현재 구현멸까지 왔습니다. 헌터가 아, 구현멸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말대로 됐어요. 실제로 구현멸까지 왔어요. 어, 이게 이렇게 오래도록 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 3연멸이면 이제 출할 시기가 됐다라고 이렇게 보는 건데, 어, 지금, 그리고 이제 그 장기연멸로 들어가면 6연멸, 7연멸이면 이제 장기연멸인데, 아, 9연멸까지 왔습니다. 어, 대상수는, 어, 이렇죠. 11, 12, 16, 18, 26, 29, 44입니다. 어, 여기에서, 어, 각자 가지고 계시는 어, 제수에 가까운 약수가 있다면, 어, 그거 한 수씩 올려주시면 됩니다. 아, 틀려도 괜찮으니까, 어, 각자 가지신 자료 한 수씩 어, 놓고 가세요. 자, 그러면 다음은, 어, 불주변수입니다. 불주변수는 최근 들어서 매주 올려드리고 있죠. 어, 출연빈도가 높아서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 이번 이차에는 불주변수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요. 어, 단번 때 중에서는 8, 구가 빠졌네요. 어, 지난 2차에, 어, 그, 15서부터, 보너스 볼 15서부터 이렇게 출발해서 뒤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어, 불주변수가 이제 앞쪽으로 이렇게 있죠. 어, 여기에서 좋은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어, 이거는, 먼저 다들 아시죠? 이, 해, 어, 불주변수는, 어, 출현빈도가 높고 필터 범위는 일반적으로 1에서 4입니다. 가끔, 아주 가끔 5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전멸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하고 보시는데 그건 자주 있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1개에서 4개는 일반적으로 출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헌터는 이번 주에도 여기서 출할 거라고 봐요. 2개 이상 헌터는 출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헌터가 아 지금 좋아 보이는 수각이 어, 있어요. 그래서 음, 한번 각자 가지신 어, 지금 조사한 자료하고 비교하셔서 어, 찾아보세요. 어, 이 불주 변수는 어, 이렇게 가지런히 이렇게 모여 있어서 어, 찾아보기가 좋죠. 찾기가 어, 좋아요. 항이 아, 이렇게 막 여기저기 막 흐트러져 있는 수보다 보기가 좀 편합니다. 자, 다음은 어, 오늘의 주 메뉴입니다. 내수 아, 네중 1에서 3수 찾기 회귀 분석 자료죠. 어, 회귀 분석 자료가 아, 각자 회귀 분석을 하는 방법이 다 다양한데, 아, 여하튼 이 헌터가 뽑는 방식대로 뽑은 것이 아, 출현 빈도가 높아요. 두 개에서 다섯 개 정도 일반적으로 출하는데요. 아, 또 거기서 또 뽑아내는 헌터가 뽑아내는 내수, 네 아, 이것도 출현 빈도가 높죠. 아, 거의. 어, 헌터가 적중하고 있습니다. 이해귀 분석 자료는요. 원본은 어, 이렇습니다. 어, 이번 이 차에도 원본의 개수가 좀 많죠. 어, 많아요. 둘 4,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리, 열다섯 순화 되네요. 어, 원본은 많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두 개에서 다섯 개 어, 정도 출하는데, 어, 헌터가 뽑아내는 내수에서도 어, 지금까지 이제 지켜보셔서 하지만 아시지만 아, 적중률은 높습니다. 어, 헌터가 뽑은 내수 어, 한 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잘 아, 찾아보시고요. 어, 거기에서 없으면 나머지 수에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